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설 격리자와의 인터뷰 부제 내가 코로나라니 <웃음> 자 가족 중에 확진 통보를 받은 분이 나왔다면서요 그 확진 통보 받을 때 어떻게 알았나요? 어, 가족 4명 중에 3명은 음성을 먼저 문자 통보를 받았고 음. 한 명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죠 근데 이번에 결과가 재밌었잖아요 둘째 네.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온갖의 네. 검사를 했는데 우연히 네. 첫째가 양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네. 기분이? 우선은 네. 어, 굉장히 당황했고요 왜냐하면 학교와 관련된 거니까 음. 우리 애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음. 이제 어, 미안한 게 처음엔 느껴져요 아. 네. 우리 아이도 걱정이 되지만 다른 아이들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많이 놀랐겠네요 저도 어디서 그 확진 됐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딱 확진이 됐다, 가족 중에 확진이 나왔다 그럼 나는 어느 경로를 어떻게 결렸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대요 아 내가 나한테 옮겼으면 어떡하지? 이게 더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확진 통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먼저 하는 일은 가장 아이가 많이 머물렀겠다 싶은 곳에 먼저 연락을 해야죠 학교에는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죠 음,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 연락을 해줘야 돼요 전화 몇 군데 했어요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많이 했죠 선생님한테 통화할 때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선생님아 진정하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그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Oh.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가 되는 거죠? 전화를 드리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먼저 그래요 먼저 각조사를 우선 구두로 진행을 해요 구두로? 네 어, 예. 그래서 어디 어디 방문했다는 거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핸드폰 딱 압수해가지고 막 음. 프로필, 프로파일링 들어가서 왜냐하면 음. 아이라서, 아이라서 핸드폰이 있다라는 과정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핸드폰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조금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나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따로 역학조사를 하실 때뭘 내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음.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아, 네, 설명 잘했나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정해진 루트로 엄마의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럼 확진자 한 명이 나왔고, 밀접적 가족들은 다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응. 10일 격리라고 하죠? 네, 10일 격리 맞습니다. 그럼 확진자 같은 경우는 10일 격리요 아니면 뭐 조건이 있는가? 10일 도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음, 우선은 처음에 입소할 때도 무증상으로 지금 들어간 아, 케이스고요. 무증상. 음, 그리고 입소 기간 동안에 증상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질문 하려고 했어요 아... 무슨 질문이냐면 그네 그네 식구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랑 딸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했고 네. 아빠랑 아들은 집에서 재택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서로 가족을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자가 격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어, 아들과 아빠 그리고 저는 세명다 음. 아, 음성이었지 어, 네 음성이었기 때문에 음. 네, 양성자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혼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진 않은데 14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중학, 예, 아마도. 음. 중학생이었으면 그냥 가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 어, 보호자가. 예. 보호자. 그럼 네. 보호자가 네. 네. 음성인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죠. 그럼 아. 어떻게 해요? 애를 어떻게 우선. 어, 아이랑 먼저 이제 입소를 하고, 또 음. 이제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음. 그래서 또 거기도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 아빠가 아이 둘째의 그 보호자, 그리고 큰아이는 제가 보호자 해서 서로 격리가 시작됐고 어, 그럼 가족들은 밀접 접촉자인데, 그 애들이 14세 이상이면 아빠는 출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두째도 음. 조금 더 커서 혼자서 음. 생활할 수 있으면 아빠는 네그 아. 같이 격리가 안 돼도 됐어요 왜냐면은 2차 접종이 끝났던 시기였고 아, 그 이... 시기부터 또뭐 제도가 바뀌어서 2차 접종이 끝난 사람들은 밀접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를 안 한다 예 대신 수동감시자란 표현이 맞나? 수동감시는 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아 수동감시자가 돼서 음. 그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몇번몇번 몇번 받으라고 알려줘요 음.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출근을 해도 돼요 하지만 아. 식사는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아 기억났다 전에 예예참두번째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전에 우리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 따로 먹었던 게 회사에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고 그게 수동감시자였나요? 네 저는 수동감시자였던지라 왜냐하면 그 큰아이가 음. 폐소를 하는 기준으로 큰 음. 아이는 양성이고 저는 음성이기 때문에 아. 저는 마지막 접촉자가 돼서 또한 번의 격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수동 감시죠. 예, 네, 수동 감시죠. 수동 감시 대상자라고 하겠네요. 네, 네.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일 때 입원하죠? 어, 그 보통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음. 열, 기침, 기침. 뭐 기타 등등 뭐 냄새를 못 맡는다던가 뭐아 여러가지 것들의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를 참고해주세요 아, 나도 <웃음> 찾아봤어요 뭐 네.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는 그 입소관이라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그런 지병이 있는 경우도 약간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걸 촬영하는 이유는 뭐 자가 격리가 뭐냐 그런 것 보다도 어떤 꿀팁을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일단 재택 치료 과정에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모르겠네요 재택 치료를 안 해봐가지고 네. 재택을 제가 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네 그럼요 재택 어. 같은 경우는 음. 진짜 별거 없어요 그 자가 격리 앱이라는 걸 깔고 10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 돼요 음. 그리고 그 자가 격리자가 있고 부모들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아까처럼 그때 수동도 아니었어 대신 보건소 직원이 부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방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화장실을 따로 쓰고 문 앞에다가 밥을 놔주래 그런 걸 아리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지켜질 때도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 뭐 배달 음식 같은 거는 마음대로 시켜먹을 수 있고 음흠. 근데도 그 햇반이랑 종합선물세트 1 0일치 식량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물이랑 음. 뭐잘 먹었어요 또뭐 동네마다 그 구성품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게 10일 자가격리잖아요 그러면 9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를 한번 받아요 네 외출하죠 맞죠 외출을 하지 네. 네. 외출을 한단 말이에요. <웃음> 어,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외출을 한 다음에 검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결과가 나와요. 음성이잖아. 네.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격리는 하루를 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성이라고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하루 더 격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행정편인가? 검사해지 음성 나왔는데 또 검사는 안 하잖아.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집에서 하는 자가 격리 과정이었습니다 음. 자 그럼 저는 생활치료센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할때꼭 꿀팁 예를 들어서 이건 꼭 챙겨 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거는 가져가면 다 뺏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제가 경험했던 거. 물론 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어,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 전화를 다른 곳에 아이가 양성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음, 돌리고 다시 또 이제 전화가 보건소랑 통화를 하게 돼요. 어,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양성이면은 동고인이 있고 양성이면은 무조건, 무조건 생활권 입소. 네, 입소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타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요것도 뭐뭐 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간,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구급차가 곧올 거라고는 하셨어요. 아 구급차가 오나요? 예 구급차를 진짜 <웃음> 처음 봅니다 여기서. 아 택시타고 가는 어. 게 아니었구나. 택시타고 가는 아니타면안 돼요. 어. 게또 방역 택시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언제쯤 갈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길게 좀더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보건소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느긋하게 물건을 챙겼어요. 하고 옷까지 하고 뭐 세면도구 정도만 챙겨놓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웃음> 라고 하셔서 정말 놀래서 그 그나마 싸놓은 것들 들고 바로 내려갔어요 저희는 꼭. 생활치료센터가 뭐예요?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 말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요 제가 머물렀던 곳은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디 기숙사에 머물 수도 있고요. 아 기숙사.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연수원이, 될 수도, 네, 그렇죠. 연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연수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를 갔는데 음. 갑자기 추워질 때였어요. 갑자기 음. 추워질 때였어요. 거기 도착했을 때 너무 추워서 음. 거기 관리하는 사무소 같은 곳이 있어서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래 이래서 이불 한 개만 갖다 줄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 no 안 된다고 했어요. 진짜? 예. 그럼 어떻게? 왜냐면 생각보다 정해진 수량이 있어서 아. 배포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쿠팡을 이용해 달라고 하면서 그 <웃음> 주소를 <웃음> 주셨어요 받을 <웃음> 수 있는 주소를 <웃음> 네. 거기서 쿠팡이 왜 나와 <웃음> 쿠팡님은 최고입니다 아, <웃음>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 괜찮아 우리 협찬 뭐 네, 어, 받은거 아니야 어? 네. 쿠팡을 왜 이용하냐면 그 어. 당장 추워서 급하잖아요 어. 다음날 새벽까지 이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쿠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 쿠팡을 이용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네. 호텔이다 기숙사다뭐 이런 연수원이다에 상관없이 거기서는 어, 기계에 대한 고장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어, 어느 어 정도는 챙겨 가셔야 돼요 <웃음> 근데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물류센터가 좀잘 되어 있네요 세상에 아 쿠팡? 네. 아 쿠팡 네, 없었으면 네. 어쩔 뻔 했어요? 어 정말 감기가 걸려서 나올 뻔 했어요 그럼 어, 이제 네.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챙겨가기 좋은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추우니까 뭐. 난방용품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웃음> 이불, 핫팩, 가스난로 같은 거아시겠지 여기서 나이타, 칼 음. 이런 건안 됩니다 칼이 왜안되 가스용품도 가위도 없어요 노트북도 안챙겨갔다매 그거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라고 퀵으로 보내대요 아뭐 우리가 퀵으로 보냈지 <웃음> <웃음> 네, 일을 시키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음... 시설로 노트북을 음... 퀵으로 네, 보냈습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웃음> 네, 퀵은 되더라고요 다행히 네, 네. 처음에는 네. 들어갈 때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는 줄 알고 안 가져갔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설 할 때요 열흘이에요 아,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놀수 있는 거 핸드폰 충전기 필수고 음. 노트북 아니면 그 텔레비전 가지고도 갈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떤 방은 나오고, 채널이 제일 나오고 잘 나오고 음. 어떤 방은 안 나오고 안 고장나고 나오고. 네. <웃음> 그러니까 최대한 음. 놀수 있는 멀티미디어 그 장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그건 제한 없죠? 네 맞아요 네 제한 어. 없어요 충전기부터 해서 그래서 간단한 필기 도구 그리고 볼 음, 프로젝터가 수, 수, 수 있는 거, 게임기 어디 이사가십니까? 네. 아 그래도 <웃음> 열흘 <웃음> 모양이십니까? 열흘 동안 추워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 네. 아 그런 그렇... 분이 노트북을 보내셨어요? 네. 아 <웃음> 네. 방 주문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생활치료센터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침 한 7시 정도에 설치된 앱으로 어, 아이의 혈압이라던가 상, 체온이라던가 상태를 체크해서 앱을 으 보결을 줘요? 아니죠.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혈압계라던가 아, 체온계라던가 그걸 런주고 기록한 다음에 앱에다 입력하는 거예 앱에다 입력을 하죠. 그리고 아. 보내고 나서 아 지금 시간이 가물가물한데 음. 그 문을 열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딱그 음? 방송에서 나와요. 지금 생활치료센터 여러분 어 오징어게임 생각난다 네 <웃음> 문을 열고 지금 식사를 가지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할 때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완전 오징어게임인데요 그러면 한 기분에 음, 아이랑 저...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음. 5초만 딱 지나면 삐삥삥 소리가 나요 문을 열고 문을 열고 5초 안에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소리가 나요. 근다고 해서 문에 센서가 있어? 아 모르겠어요. 근데 총이 발사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런 건 아니고요. 런건아니 경고음이 나와서 5초, 5초 동안 후다닥 가져오면 돼요. 5초는 너무 짧지 않아? 그만큼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도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 이후에 교체를 해요. 쓰레기통을 폐기물통을 그때가 그때도 역시나. 크다닥 해야 돼요. 아... 문에 센서가 달려 있는 거 같아요. 문에 음, 달려 있겠네요. 네네. 뭐 음, 그리고 또 하루 일과 중에서 좀 짜증나는 일과 같은 건 없었나요? 그렇게 하고 점심이랑 해결하고 나면은 음. 어 짜증나는 일과는 아 저희 아이가 힘들어했던 건 그런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은 다음날 태소자들을 위한 안내 방송을 해요. <웃음> 저녁이 되면 부럽죠. <웃음> 부럽죠. 그 방은 크기가 얼마네요? 방 평수는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침대 하나 있고 책상 있고 그리고 침대 화장실 하나 두 명인데 침대 하나면 없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침대가 두 개네요. 두 개, 두 개, 두 개. 음, 싱글 침대 두 개. 음, 책상 침, 하나. 네 맞아요. 의자는 침대. 어 의자도 하나 있고요. 의자 두개안 줘요? 예 네, 하나예요. 사람이 둘인데 의자가 하나란 말이야? 어차피 같이 앉을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응.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어, 그럼 밥을 어, 어떻게 따로 먹어요? 이게. 아이가 먼저 먹고. 먹고. 그 다음에 치운 다음에 제가 먹었는데. 좀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려면은 엄마가 먼저 먹고 아이를 먹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음.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이를 먹게 되죠.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네. 밥을 먹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생활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 치료소 안에서도. 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잘 때도. 음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잘 아, 그렇게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이건 특이한 경우에요 왜냐하면 입소를 하는 경우는 양성이기 때문에 입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입소를 하는 건 비감염자로부터 격리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뜻이 그쵸. 근데 지금은 만 14세 미만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같이 있어 이래가지고 굉장히 밀폐된 좁은 공간에 양성과 음성인 사람이 열흘 동안 같이 격리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100% <웃음> <웃음> 이거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왜냐면, 그 음. 돌파감염이란 것도 있고, 마스크를 했는데도 걸리고, 음. 근데 원룸에 열흘 같이 있었던 거잖아. 그쵸, 원룸에. 원룸 야. 같은 사이즈에. 네. 그런데, 감염이 안 됐어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 이거 근데 이거 또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웃음> 우선은 저는 그때까지 2차 감염 아, 2차 감염이란다. 어. 2차 접종이 끝난 상태였어요. 아. 예. 네. 그러면 이 말이 많잖아요. 그 백신을 아. 맞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맞지 비중으로. 않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어떤 의, 아. 저희 뭐 음. 단정 지을 순 없지만요. 음. 그래도 주변 사례를 보니까 야. 그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게 밖에 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오... <웃음> 대박이야 조심, 조심스러운 게 음. 왜냐하면 2차까지 맞고 또는 1차까지 맞고 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가까이 어. 있어요 네, 많이 많이 그러니까... 힘들죠 저도 알았어요 아니요 나가지고. 그 정도는 저도 알았죠 저도 음... 거의 하루 이틀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 그 정도 선이 아니니까 네. 참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확률 통계적인 문제로 보면은 백신을 맞는 게 맞는 선택이 오을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나 100만명 중에 한 명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그사람한테그 확률이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응, 맞아가지고 내가 부어. 잘못된 거팩프르니까 네.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럼 다시 네. 그 생활치료센터 또 궁금한 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밥은 잘 나오나요? 밥은 굉장히 잘 나오는 축에 속하는데 네. 어, 처음에 한 이틀정도 괜찮고요 나머지 요일들은 좀 약간 많이 남기게 돼요 어, 그러니까 살쪄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한번 열흘 동안 열심히 잘 먹었어요 <웃음> 왜냐면 움직일 수 있는 네. 공간도 한정적이고 하기 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이 찔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은 아니죠 퇴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왜냐하면 기사를 봤을 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최장 4주 동안 입소해 있었다 막 그런 사람의 기사를 봤거든요 여기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늘어나요 더 늘어나고 이 아이는 퇴소 직전까지는 양성 이에요 왜 양성 이에요 우선은 아 그게 자, 한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네, 그 다음부터는 병이 나와도 다 양성이 되는 거예요? 모마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전파격은 전파 없지만 양성이 나온대요 이 아이는 저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네. PCR 검사 안 하고 무슨 격리해제서라는게있대면서요네 맞아요 지, 그거 가지고 그, 보여주면 검사 안 받아도 되라고 예, 보건소에서 그걸 받아와서 음. 그걸 학교라던가 다른 것들에 대해 제출을 하면은 음. 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열흘 동안 방 밖으로 못 나가죠? 네 흡연자들은 맞아요. 어떻게 방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지 않나요? 저는 비흡연자라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웃음> 어, 그 흡연 하시는 분들은 <웃음> 어. 열흘 동안 강제 금연을 하게 됩니다 화이팅! 화이터도 네. 네. 못 가지고 가고 <웃음> 자 오늘은 코로나 밀접 접촉으로 인해 10일간 열흘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퇴사하신 분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만 해도 그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나와서 타나나서 그 밀접접촉자라고 하죠 네. 10일간 재택 자가격리를 받았는데요 그 자가격리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오늘날 갑자기 나의 일이 되버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입소하기 전날까지도 몰랐지? 예, 몰랐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별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도움이 되려나? 꿀팁인가요? <웃음> 어? 꿀팁 입소할 때 이불 꼭챙겨야 되고 이불을 안챙겨가도 되죠 아 쿠팡? 네 주문하세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아 주실 수도 있어요 <웃음> 근데 쿠팡 가입 안돼 있으면 어떡 해? 네 이상입니다 <웃음> 네.